네, 책 읽는 부평, 올해 대표 도서로 선정된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. 이 책이 부평 구민들이 좀 읽었으면 하는 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국외 도서관 앞에 와있는데요. 책이 들어가 있대요. 들어가 있는데 다 나가서 대출은 지금 안 되는 같아요. 어? 책은 들어가 있대요.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저희가 책을 좀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일반 서점에 이동해서 이 책이 좀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지 또 시민들의 아 구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와 함께 이동하겠습니다. 아, 이 자이스토리 <웃음> 추억의 <웃음> 추억의 책이다 진짜 이거. 네, 키워보기네 맞아요. 아 음. 있어요? 음, 음. 음. 제가 도서관에도 가보고 서점에도 가봤더니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도서관에서도 이미 다 예약이 쳐서 빌릴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고 서점에서도 뭐한 부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. 그만큼 이 도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이 책을 읽어봤더니 좀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께 들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페이지는 128페이지고요. 관계로 인해서 괴로울 때 기억해야 할네가지 팩트라는 소제목이 달려있습니다. 관계로 괴로울 때 팩트1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정작 당신의 괴로움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. 관계로 괴로울 때 팩트2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보다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. 관계로 괴로울 때 팩트3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싫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만큼이나 자주 생각하곤 한다. 혹시 지금도 그렇다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? 관계로 괴로울 때 팩트 4 우리는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지 않다. 지금 괴로운 이 순간을 당신은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. 그러니 굳이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입맛을 버린다거나 또 영화에 집중하지 못한다거나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버리면서 귀한 현재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. 결론은 관계로 괴로울 때덜 괴로워해도 된다는 말이다. 그러니까 굳이 뭐 관계로 괴롭다고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혹은 싫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현실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또 놀고 그러다 보면 다 지나가는 순간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구절이 마음에 들었는데 사실 이 책이 올해 대표 도서로 선정된 이유는 아마 뭐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요? 코로나 블루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?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우울감이라는 뜻인데 특히나 요새 뭐 30만 명은 기본이고 40만 명을 넘어가면서 확진자 확 늘어났잖아요. 그런 시기에 좀 우울감이 더 증폭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셀프 가드닝을 주제로 한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한번 가꾸어 보고 또 내면의 심신 안정을 찾아보면 어떨까 라는 의미로 아마 선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시기에딱 맞는 선정이었다라고 총평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신다면 그래도 마음에 위안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도 부평 도서관, 부평구립도서관 여섯 군데가 있거든요. 거기서 빌려도 되고 아니면 부평구청에서도 빌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서점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 네? 아 그래갖고 네, 한번 이동을 해보려고 해 여러분 밥 먹었어? 나는 이제 점심을 먹고 네, 내 차로 이동을 해볼거야 그래서 어디 갈거냐 이 부평 일반 서점을 갈건데 거기 가면 책이 좀 있지 않을거냐 이 책이 22년 7월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거기는 책 여유가 좀 있을거야 가보자